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점과제를 할수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과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는 중소기업 대표자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주요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는 아,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간공동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에 아,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과제를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 국내수요처과제는 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개발하게 되면 구매를 해주겠다는 또는 해외수요처 가되는 상대국가의 기업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주겠다는 MOU가 작성되면 이 과제에 대한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공고문을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수요처와 해외수요처과제, 민간공동투자과제가 있고 지원규모로서는 매년 168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출연까지 포함된 예산으로서 차수별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이 과제의 차수별로 한차수에 보통 최대 5억인데 평균적으로 4억 5천을 받는 기업이 한차수에 140개에서 160개 회사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제는 2014년도에 시작돼서 상당히 결과가 좋은 교자 과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신청 방법은 지정 공모 방식과 자유 응모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 응모 방식에 대해서 좀 접근 방식이 수월한 과제입니다.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여처 일 경우에는 구매 협약 동의서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매출 천억 이상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개발을 완료하면 구매하겠다는 구매해약 동의서가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수요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어, a B, c d e f 등급 이내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으로부터 MOU를 받아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 등급 심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연계해서 전세계 각국가 별그국가의 각그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어, 신용등급을 매기는데요. a B, c d e F F등급 이내 들어오려면 아, 평균적으로 매출액 50억 차우 연간 매출액 한화로 50억 좌우, 적자 안 나는 기업이면 은아 등급, F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나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규모도 엄청 큰데 적자가 그보다 배수 도 많다. 등급 안 나오고요. 초기 투자규모도 엄청 크고 공장규모도 엄청 큰데 매출이 없다. 재무제표가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그 등급 안 나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매협약 동의서, 국내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서나 해외 수요처 과제의 MOU나 기본적으로 기재될 부분은 3배수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구매를 한다는 그 조건에 어, 구매협약 동의서와 MOU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구매, 어, 국내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표준 계약서에 그삼배수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수요처는 MOU에 차수별로, 그래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분명, 단가, 수량, 금액이 5억, 5억, 5억 합 15억 이상이 돼줘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실지 거래에서 총 3개년간 매출 예상이 13억 5천이다. 이거 지원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되죠. 15억 넘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제가 볼때몇 군데 업체가 14억 8천, 13억 8천, 12억 넣어서 결국은 접수가 안 되는, 반려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원 한도 및그 내용은 2년 개발 과제에 5억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거는 국내 수요처는 5억이 지원금의 60%고 40%는 그 중에서 주간기업이 25% 수요처가 1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해외수요처는 수요처에 부담은 없습니다. 해외수요처 과제는 정부에서 6억 지원해주는, 아 5억 지원해주는 과제 그 금액이 전체 65% 그 다음에 35%가 주관 기업의 부담이고 해외 수요처는 여기에 부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강제 구매, 사항, 구매 사항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신청 자격으로서는 뭐 일단 이 중소기업이면 되고요. 아까 두 가지가 국내 수요처의 구매자 동의서, 해외 수요처의 MOU가 있게 되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또 공지사항에서 특이한 사항은 아, 본 과제의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아, 매년 1월, 3월, 6월, 9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9월에는 마지막 4사분기 때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해외 수요처 과제만 공금이 아, 접수를 받고요. 이 예산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을 때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많은 과제들이 편중돼 있으니까 4,4분기까지 갈 필요 없이 1,4분기 2,4분기 내에서 국내수요처 또는 해외수요처 과제에 대한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아, 신청 제한이 있겠죠. 신청 제한. 신청 제한은 대출 자금이나 국가 R&D 무상 자금이나 세 가지 사항이죠. 크게 하나, 대표자 신용 불량자, 둘, 국세, 지방세 체납 중, 셋, 부채 비율 1,000%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됩니다. 단, 부채 비율 면에서 일시적인 어떤 아, 공장 신축 또는 기자재 장비의 대규모 매입 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는 부채 비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여된 수명 자료를 첨부하시면는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국책 과제 진행 중소 국책 과제 진행에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요 개발 내용이 있고 국내 수요처도 있고 해외 수요처도 있다면은. 아, 국내 수요처에 5억 지원받고 해외 수요처에 5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참여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과제 각각 5억, 10억을 기본 베이스로 가고 추가적으로 한두 개더 과제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 혁신기술기술개발과제 기타 등등 두세 개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맞추십시오. 국가 R&D 과제 매년 집행되는 20조의 자, 야, 예산은 아, 내년도 후년에도 똑같이 전개될 겁니다. 지원 금액만 더 늘어날 뿐이죠. 올해 20조, 내년도 한 22조 되겠죠. 그래서 올해 준비가 안 됐다면 내년을 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횟 제한을 한번는면 근무 과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MOU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수요처의 MOU 구매 동의서 양식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외 수요처의 MOU 방식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또한 번에 강조해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 단계적으로 1억부터 80억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무상으로 자금을 집행해 드리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한 과제로 그냥 단타로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공 과제로 인정 받으셔서 단계적으로 어 혁신중소기업의 5,6억, 고성장기업 2,30억, 글로벌기업 4,50억, 월드클래 300, 7,80억 자금을 단계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는 여타과제 5억짜리 기준했을 때 어, 일반과제는 벤처 또는 이노비지 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의 직전연도 R&D 비율이 어, 어, 제조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은 평균 2.5% 이상 그 매출액 4, 50억 정도 그 다음에 업력 7, 8년 정도 의 어떤 그런 조건의 회사들이 회사들한테만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10에서 13대 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과제는 차수별로 257개 회사가 신청해서 167개 회사가 지원받는 평균 2대일도 안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 꼭 받으셔서 어, 해외수요처 과제로 지원받아서 해외, 해외 바이한테 수출실적을 높이시면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수출유망기업으로 100만불 이상 되면 6억을 지원받습니다. 2년개발과제입니다. 이것도 받으셔서 좋은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수출 어떤 실적을 올리셔서 매출 이익에 따른 고용 창출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어떤 과제의 연계성이기 때문에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책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원 받으십시오.